안녕하세요 김강주 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와 글로벌 투자 시장이 많이 어지럽죠 이유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 적 테이퍼링을 빨리 앞당긴다고 합니다 또 예상했던 원래 예상했던 금리 인상을 대체로 시장에서는 2023년 이후로 보았는데 그것도 내년 2022년으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금리가 먼저 움직이면서 특히 미국채 심년물 금리가 그 가파르게 상승하는 속도가 특히 빨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소위 위험자산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기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다 정리하고 들 있죠. 문제는 이제 세 가지 궁금증입니다. 질문이죠. 투자자들이. 첫째, 이번 조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실 연초에도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조정 있었죠. 자, 연초의 현상과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렇다면 투자자인 나는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이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 하면 주식이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심지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반대로 조금 빠졌으니까 이양지사 차라리 기다리겠다 조정을 감내하겠다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팔고 다시 밑에서 사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이번 조정을 감내하면서 감수하면서 기다리겠다 이것은 또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 이번 조정이 그닥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더 빠질 수 있지만 또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나름대로 힌트를 줄수 있는 자료가 보고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금리 상승의 이유와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이것은 어제 날짜 9월 29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보고서. 지금 방송은 9월 30일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미래세 증권에서 발간된 겁니다. 이 자료에서 이따가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요.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번에 미국채 상승의 금리 상승에 인한 주가 시장 주식 시장의 조정이 연초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던세 가지 질문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고서의 핵심 페이지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미국 국제 10년 물 금리의 흐름과 또 S&P500 지수, 즉 주가 지수의 흐름을 서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빨간 선이 미국 제 10년 물 금리, 그 다음에 까만 선이 미국 s&p 500 지수 주가지수 수준 인데 자 연초를 가보겠습니다 연초 올해 연초 2월달과 3월달 인데 1월달과 3월달 연초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국채의 0년물 금리가 툭 오릅니다 그죠 이렇게 툭 오릅니다 동시에 주가지수가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1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S&P500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을 하고 동시에 미국채 10년 물 금리도 조금 오르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이때는 왜 회복을 했나요? 미국채 10년 물금리의 상성이 오래 지속되지 는 않을 거야.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다시 S&P500 지수가 회복했죠. 이것을 이제 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심류물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오르니까 S&P500 지수, 주가 지수가 다시 툭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월달인데 이것을 3번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또 S&P500 지수가 다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S&P500 지수, 미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했다라는 보도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4번으로 보겠습니다. 4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5번, 최근, 최근 어, 다시 미국채 16물 금리가 툭 오르면서 주가가 툭 떨어지는 것, 이것을 최근 상황이죠. 5번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바로 4번 상황입니다. 4번 상황, 뭐왜 그러냐면. 미국제 심륜물 금리가 초반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연초 2021년 올해 1월 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에서 미국제 심륜물 금리가 의미 있는 수준에서 높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S&P500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경제가 좋아진다, 소비시장이 좋아진다, 소비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거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이 4번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금리 인상, 물가 인상은 소비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 이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 라인이 붕괴되면서 이 공급에서 숨통이 막히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조절되지 못하면서 공급자 시장에서 물가가 인상된, 가파르게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결국 공급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공급 상품이나 원자 원재료를 원하는 쪽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꼭 소비시장의 증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활성화될 때 금리가 오른다 이큰 틀에서의 현상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초 1번, 2번, 3번의 상황과 지금 5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이 보고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다시 이 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연초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자, 연초 미채권 금리 인상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연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기대감, 돈을 더풀 거야 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풍부한 유동성, 어쨌든 돈이 많았고 또 돈을 더풀 거야 재정 지출 확대 기대감 등등. 그 다음에 경제 활동 정상화. 그때 이제 백신이 아주 급하게 많이 확산,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정상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S&P 500 지수도 함께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금융시장은 우호적이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있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죠 시작할 때또테이퍼링 속도가 과거 테이퍼링 속도 이때의 과거를 2014년으로 비교했네요 그때보다 빠를 가능성 또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에 따라 위험 해피 심리가 부각될 수 있을 것즉 주식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연초의 채권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의 조정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래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래프 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표에서 제가 이것을 이제 4번으로 표기 했죠 미국 채 10년 물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함께 오르는 자 이것은 어느정도 시장의 소음을 적응했다 시장의 소음을 적응했다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될 때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다면 금리도 오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을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우리가 앞서 우리가 5번으로 표시했던 지금 최근의 현상, 이 최근의 현상에서도 결과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자료들, 다른 보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올해까지의 경제성장률, GDP 대비 경제성장률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하향, 낮추어 잡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경제침체를 생각하는, 예상하는 보도들이 많죠.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올해 경제성장률도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는 원래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기업실적을 오히려 상향, 플러스로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하향 그러나 내년에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상향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제 회복은 지금 4번으로 주목해 보시면 경제 회복이 내년에 오히려 다시 본격화 된다 라는 거죠 경제 회복이 내년에 본격화 되면 설령 국채 금리가 이처럼 오른다 하더라도 주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지금 툭 떨어진 이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연초보다는 지금 상황이 똑같은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연초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나쁘다고 라 생각하면 연초에 비해서는 조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연초에는 조정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있었죠. 그런데 기간이 2021년 올해 2월달은 아주 짧았습니다. 한 2주 정도 금방 V자로 회복되고 있다. 회복된 모습을 볼수 있죠. 2021년 올해 3월달에는 2월달에 비하면 조금 더 길었습니다. 3 내지 4주 정도, 한달 정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연초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연초에 비해서는 조정기간을 더 길게 보면 10월 한달 이상은 조정이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조정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떨어진다 이런 전제 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지수를 조금 밑으로 더 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의 경제가 올해 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향 조정하고 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왜 그것 때문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4번이죠 결국 경제는 주식은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번째 조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연초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10월 한달 내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세번째 팔고 기다릴 것이냐 그냥 조정을 감수하면서 기다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 주가가 즉 경제가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두 번째 팔고 기다린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이고 그냥 현재의 조정을 감수하면서 갈 거야 라는 것은 그닥 폭락까지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기다릴 수 있는 정도야 라는 전제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현재의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월 한달 정도가 지나면 11월달 가기도 전에 어쩌면 또는 늦어도 11월달에는 회복되는 국면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의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 특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저 역시도 장담하기 힘듭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쭉 말씀드린 전제적 내년에 경제성장이 기업현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예상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현재의 낙폭은 우리가 폭락 수준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의 제 생각은 결국은 투자자들의 투자태도, 투자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이라면 물론 모든 투자는 여유돈 이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 내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금화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찾아보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고 또는 꼭 적극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도 이 같은 조정, 불안을 내가 감수하기 힘들어 내 성격은 하면 차라리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그냥 좀 시끄러운 때를 피한다 라는 생각에서 현금화 비중을 높여서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세 번째 인 경우 즉 현재 조정을 내가 그냥 감수하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고 다시 밑에서 사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그닥 쉬운 일이 아니므로 어쨌든 계속 투자시장에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대로 조정을 감수하면서 가는 것도 저는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의 경제적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좋다 그랬을 때 주식은 그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내년으로 임박해 갈수록 내년 경제가 좋다고 라 한다고 할때 내년으로 임박해 갈수록 즉 연말로 갈수록 주가는 미리 선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그것을 저는 늦어도 11월달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자는 이미 또 조정이 좀된 상태라고 보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변동성이 있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변동성은 당연한 것이다 이 같은 변동성은 투자시장에 있다면 오히려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마셔야 하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방송 제 생각도 참고하시되 투자자 분들의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전제는 이번 조정은 올 초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회복될 것이야라는 믿음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